진짜 이 내가. 롤 먹으러 왔어요 윤나인사고 소스나 그대로 드셔도 되는데요 롤 아래부분에 추가 소스를있니다 그것까지 같이 한번 찍어서 드셔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연어, 새우, 참치 거그 같은데? 응. 어, 타다 새우도 들어있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거 있는 것도 먹 먹어 너한테 먹을 거는니 진짜 다먹었어 깨끗하게. 아, 이거 되게 연하다. 이가그요 응, 이거, 이거 구매하면 응. 처음에 약간 주는 거? 응. 저희는 제가 자주 가는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 클일 그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오냐면요 하나 다 쓰고, 하나 다모고 자주 오는 곳이니다요 응. 누나가씨 괜찮은 스모, 이거 대박 맛있어 요 안에 있는 거 맛있는 거에요? 응, 응. 어, 이것도 먹어 아니 아니 진짜 먹어스트리밍 <웃음> <맞죠? 웃음> 내가 먹고 싶어, 나눠서 먹고 싶어 <웃음> 아쉽게 너도 사먹잖아 <사볼> <웃음> 어차피 <웃음> 엠빵 아니야? 맞아 그 <웃음> 제가 집에 있는 걸조고 지적지적고 <웃음> 아침 아니고 오후에 드셨어 아침이었어눈 응. 뜨면 아침이지 <웃음> 오후 5시 2시에 <웃음> 응, 응. 이런만 나왔어 너무 잘 알겠지 저의 건강한 거한개 옆에 공간이 비슷한 거를 찾는 거지 <웃음> 오! 따진 <빨간> 거 같은데? <웃음> 저희는 육, 육기를 딸 거예요. 유난해가 지금 과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 망고도 맛있었고 체리가 진짜 맛있어. 었다 맛있어. 응. 나중에 너가 다시 이렇게 다시 연결해서 음. 그 토익 공부해야 돼가지고. 아 네네. <웃음> 어머! 해설집만 갖고 왔어. 우거를 하겠다는 거야, 뭐야. 뭔가 봐, 진짜. 나름 킬통도 챙겨왔다고, 보여? 사진이나 찍어야겠다. <웃음> 이집하늘이 진짜 미친듯이예뻐이 오예뻐. 이집기봐하늘이이상해 저는 집에 왔고요 이제고양이똥 쳐야 합니이 집은 오이 집은 오 화장을 지울 건데요. 아, 지금 고양이 때문에 털 범벅이고 얼굴이 너무 반지러워지, 고양이 털 때. 오, 옷이 너무 우즐근한데? 옷을 갈아입고 보겠습니다. 우선은 눈만 지우고 항상 쓰는 이리앤아이 에뛰드 리앤아이로눈 화장만 먼저 지워줄 겁니다. 눈썹도 어머, 오늘은 라고 셀럽 마이크로 클렌징 워터 이것도 되게 많이 썼어요. 예전에 이거는 이제 단순 선물로 주신 건데 엄청 많이 썼어요. 잘 쓰고 있고 지우는 즉시 약간 시원하면서 엄청 촉촉하고 하나도 자극적이지 않게 지워지는 편이고요. 엄청 깨끗하게 지웠죠. 노워시 타입이다 보니까 이렇게 닦아내고도 얼굴에 잔여감 그런 게 하나도 안 느껴지고 진짜 상쾌하게 씻기는 느낌이에요. 보습력이 조금 있어가지고 건조한 게 덜해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제가 블랙헤드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녀공장 블랙헤드 퓨어 클렌징 오일 킬패드 이거는 너무 사용하는 방법이 좀 신기해가지고 사봤거든요. 오일이 굉장히 귀찮잖아요. 막 유화도 해야 되고 하다보면 막 여기 막 팔에 줄줄 새고 이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신기해서 샀어요. 킬패드라고 그래가지고 오일을 굉장히 축축하게 적셔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클렌징률를 조금 다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세안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클렌징 워터로 닦았을 때는 폼클렌징만 한번더 해주는 편이고요. 클렌징 오일을 쓸 때는 그냥 오일로만 하는 편이에요. 이 킬패드 자체는 사실은 얼굴 전체를 닦기에는 오일이 많은 편은 아니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코에 얹어가지고 피지를 뿔려주는 용으로 쓰고 있고요 얘가 굉장히 편한게 팔에 줄줄 셀 일이 없다는 점과 얘를 물에다가 살짝 헹궈가지고 그걸로 살 살살 살살살살살 문질르면은 돼요. 그게 진짜 편했어요. 그리고 폼 클렌징은 제가 사실 세안을 막 되게 열심히 몇분 동안 오랫동안 하는 성격이 못 돼가지고 클렌징 오일로 완전히 블랙헤드가 안 빠진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쓰는 건데 넘버진 딥클린 생크림 클렌징 폼.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제 인생 폼클렌징 가끔 세안하고 나면 이렇게 피지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걸로 코 부분만 이렇게 해줬는데 모공 블랙헤드? 박살내요 딥클렌징 제품이라 굉장히 뽀득뽀득하게 닦이는 편이라 세안 후에 건조함은 살짝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아 피지는 이거 세정력하고 블랙헤드 진짜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오일은 코만 살짝 블랙헤드 뿔려내는 용으로 사용하고 전체적으로는 이 딥클린 생크림 클렌징 폼 이거 써줄 거예요 대박이죠? 코 진짜 깨끗해요. 그리고 제가 속건조가 진짜 진짜... 이거 왜 이래? 고양이 알러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속건조가 굉장히 심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빠르게 뭘 발라줘야 돼요. 토너는 넘버즈인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 이거 3번 토너라 그러죠? 광고를 진짜 많이 해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사서 썼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한병다 쓰고 두 번째 통 쓰고 있고 1번 토너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발효 성분이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발효 성분이 굉장히 잘 맞는 타입이라서 잘 쓰고 있거든요. 넉넉하게 써줍니다. 그리고 얘가 건조한 거 잡는데 저는 좀 최고인 것 같아요. 쫀득쫀득하게 피부 해주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거를 발라주면서 이렇게 결 정리를 해주는 거죠. <웃음> 지금 여기랑 여기랑 고양이 알러지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간지러 어쨌든 이 제품으로 1차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손에 덜어서 착착 두들겨줍니다. 제가 화장을 했을 때 속건조를 되게 심하게 느끼는 편인데 이 제품 썼을 때는 속건조 하나도 못 느꼈고요. 화장이 쫀쫀하게 먹는 느낌? 이거 두통다 내돈내산 했고 개인적으로 넘버즈인 제품을 되게 좋아합니다. 폼클렌징하고 팩이랑 이거 다 쓰고 있는데 다 좋더라고요. 원래 막 되게 토너를 가볍게 쓰고 수분크림하고 세럼하고 영양감 있는 걸 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이 토너로 먼저 속을 꽉 채워주고 세럼하고 수분크림을 좀 가볍게 써줘도 괜찮더라고요, 여름에는. 그러면 속건조가 없어요. 세럼도 넘버즈인 쓸게요. 5번 세럼, 잡티 이별 세럼입니다. 사실 원래는 제가 이런 잡티랑 모드름 흉터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거슬려가지고 피부과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또 저는 이런 기미도 조금 스트레스여가지고 이건 또 다른 레이저고 이것도 다른 레이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10회를 끊었어요.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그다음에 받을 때마다 여기가 알러지가 너무 심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시뻘겋게 올라오고 좀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피부를 조금 먼저 탄탄하게 하고 피부과를 가야겠다 해서 요즘은 그냥 홈케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도 얼마 안 써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공식물 같은 데 보면 효과 되게 좋다고 말이 엄청 많더라고요. 비타민 제품인데 좀 기름진 느낌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촉촉한? 가벼운... 타입입니다. 순에서 짜고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수분 크림은 토너를 굉장히 쫀쫀하게 해준 상태라 수분 크림은좀 가벼운 걸쓸 거예요. 이지엔트리 히알루론산 아쿠아 젤 크림 예전에 나이트 케어로 소개드렸었는데 이것도 하나 다 쓰고 두 번째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짜란 얘도 진짜 잘 썼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세트거든요, 토너랑? 수분감이 되게 좋고 좀 쫀쫀하게 스며드는 타입인데 여름에 쓰기에는 살짝 무거울 순 있어요. 이거는 고농도 수분 세럼이라서 토너를 가볍게 썼을 때 같이 써주고 있고 이젤 크림은 엄청 촉촉하게? 수분감만 주고 기름진 마무리감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쓰기에도 굉장히 좋고 보들보들한 마무리가 1년 365일 다잘 썼어요. 저는 이런 젤 타입의 수분크림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어 그래도 고양이 알러지 많이 가라앉았다, 그사이 짠, 요렇게 쫀쫀하게. 피부 광나. 저는 속건조가 진짜 심해서 얼굴이 찢어질 듯이 당기는데 요렇게 기초 케어해주면 은 속건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안녕.